많은 분들이 또 맥주 효모도 아네그 요즘 그 탈모 영양제로 과감을 받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맥주를 동시에 먹게 되면 네좀가다보이 일어날 아, 수 있습니다. 고마워 신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탈모 치료의 일 인자 또 모셨습니다. 네. 모재림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황정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웃음> 원장님 나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큰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바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또 네. 탈모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그 사실 저도 네. 어, 탈모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우리 원장님도 탈모가 좀 있으셨나요? 예, 저도 네. 집안에 탈모 유전이 있어서.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니까 약을 먹은 지가 20년이 넘는데요. 아 그래서 제 나이 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마가 약간 넓다 정도지 아무도 탈모인지 모르고 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원래 탈모가 있으신 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사촌들은 아 그 머리가 빠져서 저한테 수술도 받고 아. 약물치료도 하고 계신데요 아 근데 전혀 몰랐어요, 이전적으로 그러신데 네. 네.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조기치료와 네. 어, 제대로 된 약물치료는 아주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아, 조기치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영양소가 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가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영양소. 네. 네. 첫 번째는? 우선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네. 특히 우리 비오틴이라는 네. 이야기 많이 네. 들으셨죠. 비타민 B 중에 하나죠. 비오틴. B7인데, 네. 이 비타민 B7은 우리 그 모발이 90% 이상이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케라틴을 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 B를 제대로 섭취하면 음. 건강한 모발이 생산됩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있는 분들 조사해 보면 네. 의외로 비오틴 비타민 B 군이 부족한 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모발 영양제 하면 비오틴이 대표적인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 많이 들어 있죠. 모발 영양제면 네. 비타민 B7 비오틴이 네네. 꼭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주의 사항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또 맥주 효모도. 아, 네. 그 요즘 그 탈모 영양제로 확강을 음. 받잖아요. 네. 맥주 효모 추출물. 예. 네. 거기에도 비타민 B가 많이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맥주 효모 추출물이 왜 탈모에 도,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 안에 들은 그 비오틴 성분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필수 그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것을 비오틴과 맥주를 동시에 먹게 되면 네. 좀 과다 복용이 아, 일어날 그렇게, 수 있습니다. 아, 그럴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비오틴은 어, 정확하게는 5천 정도가 필요한데 네. 만약에 이제 맥주 효모를 드시게 되면 네. 비오틴을 복용 안 하시든지, 네. 비오틴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맥주 허물을 드실 때그 네. 비오틴 함량을 좀 네. 고려하고 드시는 게 아. 좋습니다. 아, 네. 비오틴이 너무 과다해도 좋지 않다. 그렇죠. 네, 이 네. 말씀 해주셨고. 네. 그리고 또 비오틴 이외에 또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가 있죠. 단백질 네.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케라틴도 네. 단백질에서 생기는 이제 부산물인데요. 네. 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뭐 성장 인자 주사 이런 거 음, 들어보시잖아요. 이 역시도 그 단백질인데요. 아. 그래서 그 단백질을 섭취가 중요한데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단백질도 뭐 종류가 많으니까. 예. 두 번째는 콜라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두 번째 지금 탈모에 좋은 영양소가 네. 콜라겐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콜라겐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 그 콜라겐은 네. 그 목은 원앙 그 주머니의 중요한 구성성분입니다. 음. 그래서 노화가 되어서 이 콜라겐이 줄이, 줄게 되면 그 모발의 그 줄기세포가 태하게 됩니다. 음. 그런 모발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17형 콜라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어,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피부 노화도 오듯이 네. 두피, 모낙에도 노화가 와서 음. 머리가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되니까 네. 어, 이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모발을 중요,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사실 콜라겐 하면 피부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아 탈모에도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럼 이제 두 가지까지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의외로 네. 장 건강에 중요한 유산균도 아. 유산균 맞아요. 유산균도 네. 탈모에 좋다는 연구들이 좀 있죠. 네네. 네. 유산균 말하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걸 복용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들을 어, 증가, 그, 시키는데 네. 근데 이그 장내 유익균들은 비오틴을 합성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리고 어, 비오틴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비타민 K, 엽 엽산 그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음. 이것들이 그 무기질을 그 흡수하고 음. 단즉 대사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에 다 관여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신체 건강 뿐 아니라 모발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모낭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고 모발을 건강하게 하니까 네 어, 유산균 도 모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우리 유산균하면 이제 장건강만 생각하고 면역력 이런 것에 대 많이 하는데 네. 모발하고도 관계가 되는군요. 자 이제 오늘 영양소 4가지 네 가지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 가지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네. 하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뭘까요? 아 네. 어, 이것도 흔히 여러분이 드시는 건데요. 네. 오메가 3아 뭐? 오메가 3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메가 3아 그래서 네. <웃음> 제가 이제 오메가 3 영상을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네 네. 아, 오메가 3는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혈류를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네. 그러면 당연하게 두 필요가는 미세 혈관들의 그 혈류를 증가시켜서 그렇죠 네. 어, 에 산소와 영양분을 네. 충분히 공급하게 하겠죠 그죠아 그러네요 그리고 어메가 3는 모발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인 케라틴의 합성을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혈류를 증가시키고 건강한 케라틴을 만들어 주니까 네. 그 어메가 3는 모발 건강에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에서도 어류 추출물 특히 그 어류 그에서 추출한 오메가 3가 음. 어, 두피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 어메가 3는 안 끼는 데가 없네요. 네. 네. 정말 여러 군데 좋은 게 많은 거요 혈액 건강이 좋으니까 일단 당연히 네. 네, 모발로 가는 혈액이 좋아지니까, 네. 아, 탈모 예방이 더움이되겠요 네. 야, 정말 뭐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25년 차. 음. 네. 어~ 탈모 전문 치료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큰 믿음이 가고요 네네. 여러분들 요거 잘 챙기셔 가지고 예 탈모 예방하는데 좀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예방이 안 된다면 원장님 찾아오면 되는 건가요 네 어, 이런 <웃음> 네. 그 건강한 네. 그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네. 탈모 유전적인 탈모 진행할 때는 네. 적절한 약물 치료도 해주면 네. 더욱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치료 뭐 두피 관리 네. 뭐 정환되면 수술까지 네. 모든 걸다 하고 계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탈모인들한테 큰그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네.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